안녕하십니까 모스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는 원탁에다가 부분적으로 붙이는 것을 일부에서 어, 보여드렸습니다. 데 이번에는 이제 원탁 전체를 전체를 이렇게 붙이면서 그다음에 양머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원탁을 완벽하게 위에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전체를 감는 전체를 감는 그런 시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렇게, 지금 1200, 1200짜리 원탁이거든요. 1200, 1200이 필요한 원탁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혼자 할 때는, 가운데가 600이에요, 600. 그래서 이 600을, 600을 이중 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 따기를한 다음에 이중 따기가된이 필름을 아까 이렇게. 이렇게 이중 따기가 된 필름을 어, 떼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한한 음, 한 10cm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요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다음에 얘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떨어졌어. 어, 아래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빠져나게 되면, 할수 없어요. 자, 한 번. 자, 이렇게 좀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건 놔두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센터를 잡아주면 됩니다. 센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접혀가지고, 접어가지고, 마인드지 마인드지 마시고 이제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짝에서 숙달했던 양모지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여와 같이, 여와 같이. 내가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쪽에 손잡이만 떼어 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러는데 원활하겠죠 너무 이이있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손대비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응. 드라이가 완전히 가야된 상태에서 해줘야 너무, 너무 서둘지 마시고, 너무 서둘지 마시고, 음, 너무 드라이기로 가깝게 돼가지고, 불을 심하게 주는 걸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안덜익떨어지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을 항상 대고, 대고, 이거 떼주는 게 중요해요. 떼주는 게. 떼인 상태에서 내 손, 왼손은 작업을 하고 있죠. 또안 되면 잠깐 갖다 대주고,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고 이와 같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작업을 한 침착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약간 서두르기 때문에 이래도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소리가 나르지 말든지 서두르지 마시고 드래그 소리가 조금 급하거든 일단 낮춰도 돼요 이제 열이 가야졌기 때문에 일단 낮춰도 잘 된다 이렇게 하시고 뒷면을 뒷면을 가볼게요. 뒷면을 볼게요. 추가로 붙이고 붙이고 나갈 것 같으면은 뒷면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태워 가지고 붙여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거 뒤집어 가지고 해야 되고요. 오늘은 입면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입면 감는 것만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